자이 업적들은 지금 점핑이 돼서 앞에 있던 내용들 지금 클리어 업적으로 받는거예요자 이제 패스 장비 입은 다음에 위치추적 표시 각 퀘스트마다 여기 나침반 표시 있죠 요걸 누르면은 어디서 진행하는지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할 때자 점핑 전용 말선택 뭐 이렇게 받거든요 무당벌레 선택 뭐 말선택 요거 그냥 상관없습니다 받고 싶은 색깔로 받으시면 되고요 우클릭 늘려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늑대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페이튼 패스 장비 상자 요겁니다. 요게 이제 점핑 장비 어? 이거 사용이 안 돼. 사용할 수 없는 장소라고? 아 나가서 봐야 되네? 일단은 여기 있는 퀘스트를 진행을 할게요. 자, 서랍장 조사 끝내고 자 여기부터 이제 출석이랑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신규 출석 이벤트 출석 이렇게 하나씩 받았네요. 자 여기서 아까 아이템 어 페이튼 패스 상자 요거 까고 열리면 그냥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 적힌 템들 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착용하게 되면은 1302레벨이 됐구요. 그다음은 지난 아이템들 지난 아이템들 그냥 싹다 분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분해하기 펫 어... 아까 받았던 것 같은데 아까 바롱이를 받은 것 같거든요 아 아니구나 아까 토끼인데 토끼의 그 파견 효과가 이게 얼음이었어요 얼음 다른 효과있는 펫으로 받을게요 어, 다롱이는 바람이네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각각 스킬 다른걸로 받는게 좋아요 그리고 리거 펫은 알트 p. 알트 P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토끼로 소환이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탈것은 알트V 눌려가지고 현재 제 등급에서는 노을 참크리 얘가 높네 이렇게 끌어와서 여기 슬로창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피통 부족하다는거는 그냥 이거 포션 사용하시면 되구요 아 등급별 포션이 있는데 제일 높은거 쓰자 빨리 회복하도록 자 이러면 아까 1302를 넘었기 때문에 퀘스트 한개 완료됐구요. 자 보니까 또 스킬 세팅이 또 바뀌어져 있어요. 여기부터는 이제 어, 공략대로 따라 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써보면서 어, 내가 내 손에 맞는 스킬로 이제 세팅하셔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편으로 엄청 뭔가 많이 왔는데 어... 최대마다의 속전속결이네. 자, 일단은, 전부 다 받읍시다. 출석보상. 뭐, 뭔가 보상이라고, 뭐, 뭐 이렇게 들어오네요. 업적보상. 와, 많다, 많아. 음, 여기 카드들은 그냥 우클릭으로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상자가 이렇게 뭐 많은데, 자, 여기 상자별로, 여기 레벨이 적혀 있습니다. 아이템 레벨. 250레벨, 뭐, 460레벨. 600레벨, 960레벨 근데 제 레벨은 지금 1302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들 뭐 굳이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다 받아가지고 갈아버리면 됩니다. 자 등급이 지금 내가 착용한 거는 희귀고 이템은 영웅인데 영웅이 더 높죠? 근데도 내용 물로보시면은 능력치가 희귀가 더 높습니다. 아이템 티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레벨이 이게 다 낮기 때문에 어이티어네 이것도 2티어 e 이것도 싹다 분해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아! 분해가 안되는구나 이거는 응 분해가 안되네요 그 다음에 화폐상자 실링 실링이 이제 다른 게임에서 이 인게임을 사용하는 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알트 우클릭으로 다사용하시고요 배틀 아이템들 10개 뭐 지금은 이렇게 받고 이거 나중에 그냥 일반 상점에 팔아야겠다 이거는 이렇게 장착하시고 이제 메인 퀘스트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아직 모르겠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는 여기 있는 나침반 퀘스트 있는 이 나침반 누르시면은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 맵마다 요거 스케어홀 스케어홀을 활성화시켜야지 텔레포트처럼 이렇게 왔다갔다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거 아까 탈것 등록했죠 9번 눌려서 탈것을 불러옵니다 자 먼저 스케어홀 먼저 활성화시키고 자 퀘스트 음, 지나가면 되네 자, 그리고 지금 미니맵 왼쪽 위에 아크패스라고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이건 이제 시즌패스 같은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고귀한 재련상자 밑에 거, 밑에 거 누르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또스퀘어로 있으니까 활성화 해야겠죠. 어, 레브로 밴네. 몸이가 어딨어? 모를 때는 이렇게 봐야겠죠. 자 조금 멀리 있습니다 아까 활성화 했죠? 순간이동 자, 중간중간 가는 길에 네, 이렇게 노운드 퀘스트도 하나씩 완료해 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 이렇게 F5 눌러 라고 표시가 나와있으니까 이런것도다 한번씩 봐주시고요자이 퀘스트는 왼쪽에 있는거 왼쪽에 있는걸 집어들어서 여기 원 적힌 곳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되구요 여기서는 또어꽃을 맛보라고 하네요 F5로 눌러줍니다 아 오케이 오 레벨업을 해버렸네 자 원정대 레벨이라고 요거는 이제 계정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벤트로 이 원정대 레벨을 50 찍으면은 경품에 참여할 수있고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기 뷰포인트가 있네요 각 마을별 그 뷰포인트도 있으니까 요것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아마 다모면 업적 보상인가 있는걸로 알거든요 지금 내가 할 일은 이제 메인캐스트 또 따라가야겠죠 자퀘스트 진행 중에 뭐 긍정하기 뭐 부정하기 요런 감정 표현을 하러 갑니다 그때는 채팅칸에 긍정은 <목소리> 이응 이응 부정은 미응 <목소리> 응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자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없거든요 춤만 하시면 됩니다 자이 감정 표현들을 보는 방법은 y 버튼을 눌러서 볼수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이모티콘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